미스티코티타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미코 패브릭얀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어, 만약에 조금 여유있게 뜨신다고 하면 10호 바늘을 사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원래대로 그냥 쫀쫀하게 일반적으로 뜨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오늘 11호 바늘을 사용할 거예요. 먼저 사슬로 뼈대를 만들고 그리고 짧은뜨기를 한 바퀴 돌려주고 또 두 바퀴, 세 바퀴 그리고 마지막 단에서 컬러 바꿔가지고 짧은뜨기마저 한 바퀴 두른 후 이렇게 무늬 내주면서 모양 만들어주고 우리 꼬리끈까지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짧은 쪽 끈을 오른손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왼손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 사이로 잡은 끈을 그대로 넣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손가락에 실을 앞으로 걸어온 후에 세 번째 손가락이 이제 실을 놓는 받침대예요. 받침대에 실을 올려두고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줍니다. 그리고 흘러내린 실은 그대로 잘 감싸주실게요. 자, 이렇게 지금 손모양이 나왔는데요. 이때 그대로 짧은끈을 한바퀴 돌려서 부차되는 부분 엄지로 잡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늘이 들어가서 실을 그대로 걸어서 나온 후에 한번 감아주고 짧은끈을 쭉 당겨주면 매듭이 나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편하신 대로 선택하시면 되세요. 다른 방법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 주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슬을 여유있게 일곱 번을 떠줍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그대로 감아서 나오는 게 사슬뜨기예요. 뼈대가 지금 완성이 되었고요. 코가 이거보다 조금 더 음, 크게 나오시면은 어, 바늘을 한 호수 조금 작게 해가지고 뜨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기둥을 하나를 만들어주시고요. 그럼 총 1, 1, 2, 3, 4, 5, 6, 7, 8 8코의 코가 보이고요. 8번째 코는 기둥코이기 때문에 뜨지 않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살짝 비껴보면은 뒷면에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얘는 코의 뒷면, 코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첫 줄은 우리 코산에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둥코의 코산은 뜨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 첫 번째 코산부터 해서 들어가서 실 걸어서 데리고 나오는 건 1단계 다음 실 그대로 감아서 두개다 빼내주는 건 2단계 1, 2단계까지 다 해주시는 게 짧은뜨기 하나를 뜨신 거예요. 자, 각각의 코마다 우리 떠주실 건데요. 다음 코사는 바로 옆에 볼록 튀어나온 거고요. 바늘이 아래에서 위로 들어가서 그대로 실 뒤로 걸어서 데리고 나온 다음 다시 한번 실 감아서 두 개의 고리를 다 통과시켜 주는 게 짧은뜨기 두 번째입니다. 다시 짧은뜨기 또 다음 코에 코산에 짧은뜨기 이렇게 총 7번의 짧은뜨기를 각각의 코산에 해주게 되면 마지막까지 이렇게 총 7개의 코산을 뜨게 되면 짧은뜨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일곱 개가 딱 떠지고요. 그리고 방향을 바꾸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대로 돌려주면 돼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정상적인 코에 뜰 거예요. 방향 바꿔서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개까지 떠주시면 바로 옆에 보이는 거는 기둥코예요. 요거는 뜨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떠주셨으면은 이제 마지막 코와 우리 여기 보면 첫코 있죠? 첫 코에 문을 닫아서 1단이 끝났습니다. 하고 문을 닫아주게 되는데요. 이때 빼뜨기라는 거를 해주게 됩니다. 첫 코에 그대로 들어가서 실을 감아서 빼고 빼주는 게 빼뜨기입니다. 이렇게 일 단까지 뜨셨으면 모양을 이제 우리 위로 떠지게 되는 거니까 모양을 조금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잡아준 다음 다음 단으로 넘어가기 위한 기둥코를 이렇게 하나. 떠주시고요. 기둥코는 사슬과 똑같습니다. 빼뜨기와 기둥코가 되어 있는 곳부터 시작이에요. 다시 짧은뜨기를 총 14번을 떠주게 되는데요. 이때 텐션을 일정하게 떠주시게 되면 훨씬 더 예쁜 모양으로 모양이 떠지게 됩니다. 한 바퀴를 돌아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모양이 돌아오면서 모양이 돌아오면서 옆면이 또 생긴 거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총두단 생겼죠. 자 이제 다시 이전 단에 문을 닫았던 것과 여기 문을 열었던 것은 빼뜨기와 기둥코 이기 때문에 코로 세지 않을 거예요. 다시 첫 코. 첫 코에 그대로 바늘 들어가서 실을 걸어서 빼고 빼는 게첫 코입니다. 다음 다시 기둥을 하나를 세워주신 다음에 자, 빼뜨기와 기둥코가 되어 있는 곳부터 시작이에요. 다시 짧은뜨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번의 짧은뜨기를 지금 해주었고요. 그리고 지금 모양을 보면 은 이렇게 3단까지 잘 올라가져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우리 다음 단에서 컬러가 바뀔 거기 때문에 어, 컬러는 빼뜨기부터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빼뜨기부터 컬러가 바뀌려면 실 바꾸는 위치는 빼뜨기 하기 바로 직전 단계 마지막 코 뜨기 바로 직전 단계예요. 원래는 여기서 2단계 이렇게 감아서 빼면 끝나는데 이때 감는 실을 새로 바꾼 실로 바꿀 실로 감아서 빼주게 됩니다. 그러면 빼뜨기부터는 색깔이 바뀔 거고요. 여기는 마지막 코까지는 지금 연보라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 빼뜨기 기둥코 지나서 첫 코에 들어가서 실을 걸어서 빼고 빼서 이렇게 문을 닫아준 다음 기둥을 하나를 만들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빼뜨기와 기둥코가 걸려있는 첫 코부터 다시 짧은뜨기를 각각의 코에 하나씩 떠서 총 14번을 떠주게 됩니다. 자, 텐션은 그대로 유지해주는 게 모양이 예쁘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다시 마지막 코까지 딱 떠주게 되면 우리 빼뜨기부터 컬러가 바뀌었었어요. 빼뜨기 기둥코 첫 코에 다시 문을 닫아줍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지금 우리 카드지갑의 모양 전시는 다뜬 거고요. 이제 무늬 부분 떠주면서 완성을 해낼 거예요. 자 빼뜨기하고 기둥 하나 세우고 다시 다음 코에 빼뜨기 한번 하고 기둥 한번 세우고 이거를 반복해 줄 거예요 빼뜨기, 기둥 다음 코에 빼뜨기, 기둥 빼뜨기, 기둥 빼뜨기, 기둥 빼뜨기, 기둥 빼뜨기 각각의 코에 빼뜨기를 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빼뜨기, 기둥 빼뜨기, 기둥 빼뜨기, 기둥 빼뜨기, 기둥 빼뜨기, 기둥 빼뜨기 기둥까지 세워준 다음에 우리 맨 처음에 빼뜨기, 기둥 코 세웠던 그 빼뜨기 부분에 다시 빼뜨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까지 해주셨으면 은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우리 아까 꼬리실 있었거든요. 얘는 외를 늘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꼬리실 부분이 될 거고요. 빼뜨기를 한 다음 이렇게 내가 남길 꼬리실 부분을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잡아 빼준 후 바늘을 빼줍니다. 자. 실은 한뼘 정도 여유 주고 잘라주시고요. 여기서 그대로 자른 실을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당겨서 짱짱하게 감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을 숨겨주면 좋은데요. 다시 빼뜨기 들어갔던 코로 빼뜨기 했던 코로 다시 하늘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그대로 끈을 걸어서 안쪽으로 끌고 와줍니다. 항상 마무리는 안쪽에서 해야지 좀 깔끔하기 때문에 실은 이렇게 안쪽으로 들여왔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아까 실 바꿨던 연보라색까지다 자른 후에 카드지갑을 뒤집어 주겠습니다. 이제 실을 각각 숨겨가지고 마무리를 진짜 해줄 건데요. 요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실 바꿨던 부분이니까 좀 묶어가지고 매듭을 지어준 다음에 같은 컬러 있는 쪽으로 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일단 먼저 여기 꼬리실부터 가까운 회색 있는 쪽으로 이렇게 바늘을 집어넣어서 걸어서 그대로 빼주면 돼요. 이거 꼭 바늘로 안 하셔도 돼요. 돗바늘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돗바늘이 응. 들어가서 그대로 걸어서 가까운 쪽으로 최대한 많이 숨겨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감아서 빼고 또 감아서 빼고 또 감아서 바늘이 들어가서 감아서 빼고 이런 식으로 숨겨주신 다음에 어느 정도 숨겼으면 잘라서 마무리를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 밑에 보면 컬러 바꾸면서 잘랐던 꼬리실 두 개가 있습니다. 얘네도 같은 컬러로 이렇게 한번 묶었으니까 얘네는 한 두세 번만 이렇게 걸어서 빼내주면 풀리거나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숨겨서 숨겨주신 다음에 최대한 바짝 당겨서 잘라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색깔 있는 쪽으로 회색 부분도 여기, 회색 부분에 바늘 걸어서 실을 숨겨줍니다. 바늘 잘안 들어가시면 돗바늘 사용하셔가지고 사이사이에 숨겨도 됩니다. 마지막 우리 여기 꼬리실 또한 최대한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살살 숨겨서 가까운 쪽으로 숨겨서 잘라 주신 다음 이제 다시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뒤집어 줄게요. 마음에 드실 텐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카드 집값 하나를 완성하였습니다.